요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의 거리에서 영화감독 도영 역을 맡은 이완입니다 선남 선녀가 어, 보이는 로맨스가 굉장히 보는 사람들로 하도 따뜻한 느낌 그리고 잔잔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매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영화 찍을 때만 해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실지 몰랐는데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1, 2, 3, 4. 이 연애에서 8번, 지금 오랜만에 극장을 왔는데, 이렇게 관객분들 쪽 이렇게 보면 이제, 연인분들도 아까 협곡 만드신 거 보니까, 한번 보니까 기분이 되게 너무 지금 기대되고 설레고 좋아요.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.